야 돼? 한아 오! 대포들살 버렸는데 맞아요나가는데좀위까요 뒤에서? 아 템이 좀, 좀. 힘들어요 내가 좀, 살을 빼야 돼 조금 더저프좀 생이 뭐예요? 고기, 어, 고기, 고기. 맞춘 거 아니야? 이거? 오, 가이노.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살았겠는데? 네 아니 뭐.. 뭐.. 그 쇼핑하고 왔어? 야, 키가 여기 <웃음> <웃음> 저 키가 허용도 보이지허저 거? 보이죠? 허저도보이세보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쳤어. 이제 몸풀리 가는 거야. 응, 진짜 너무 과한데? 그런가? <웃음> 자신감 줄라고? 몇개살왔어 언니. 어, 언니, 야 <목소리> 아니, 아니 미스를 좋아한지 안 좋아한지 는데 미스를 아아미스아미스아 미스를 아본거 같은 경우아 그래. 아마 아마 파는 가게라도 그렇지 <목소리> <주시는> <목소리> 이게 중간빌로지 뭐합니까 이게 거기 오는 것도 싫어. 옛날 사람인데 아끗이깨이깨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 아직 140매도 남았거든요 일단은 일단 오디시에서 100매도 보고 내가 그럼 어디 갔노? 아직 어, 벗었어? 아니? 어, 그렇지 과감하게 오른쪽 봤다 자꾸 오른쪽 본다 어. 땅땅찍으라이 어,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앞으로 가면, 앞으로만 가면 돼. <웃음> 못 찾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그건 완전 낭떨어진대데 어, 어, 어, 살아있다. 이거 누구고? 어, 어, 살아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흰 무슨 색인데요? 흰색 저쪽에 있어요 저기 도로 밖에 먼저 네 비켜둘아 니네 맞는다니 <웃음> <웃음> 공이 두 개고 내 깎고 온거아예샤오 아. 이거 나이소 어허. 나이소 나이소 <웃음> <웃음> 그래가 좋네 이야, 오 기대 맞았어. 기대, 기대 맞았어. 방금. 아, 셨네 어, 카메라 카메라. 아스파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보디에서 거기로. 브이 담아. 콜? 보디 안으로 더 자치다시. 아까 기타 딱맞때와 깜짝 놀랐네. 아 우리 저번에 녹게 가서큰 모양이었나? 아, <웃음> 아 그런거였네 사실은 그거였네 오, 오, 오 미안 그래 이또 선생님 하면 따라다니는게 음, 음, 아니라 테라 아퍼블릭이요네 퍼블딩 그때 완전비 오는다 비 왕창 맞고 완전 개판지고 왔거든 비가 정말 폭포 알아서 치는 그런거 장갑을 넣고 <웃음> 네, 저는 데지금는데찮습니는괜찮습니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니다 저는 괜찮습니니다다어니다니다저다는다 저는 괜찮는괜어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다는괜아이니다저까지다 내리막한 20대겠네 <웃음> 드디어 따라 잡았다 아... 안정기고 받으라고. <웃음> <웃음> 오, 따로. 나이스, 네. <놀이소>, 살았다. 나쁜 사살 안다네, 약한 예. 아, 엄청... 다르네, 약한 거. 나 약한 아, 약한 거. <웃음> 아, 오 어, 어, 나비 이번에 버디가 찾습니다오 노란 나비네 그것도 제마오사와 어떻게 저런 개쟁이 나노 하하하 와, 어떻게 저, 고기 데려 나가노? 평상시보다 한 반만 친다는 느낌 한번 치봐봐. 가볍게. 너무 힘들어 간다, 지금. 오, 살에서 번 쓰나? 됐어, 됐어, 됐어. 돌맞아.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잘 갔다, 잘 갔다. 잘 갔다. 맞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저 130번인데요. 어 응. 나이소 나이소, 나이소. 응. 나이소. 치 원래 그친다 응. 이야 나이스야. 한 오메라 친다 생각하고 이제 okay, 형님을 네, 줍니다 p a r t i c i p a n 아이거 o u r t i o 이건파스파찬 SK 어디가? 빛바로 SK 결별도 가는 SK 어똑같요 <웃음> <별로 많아, SK. 웃음> 오 네. 나이스! 응. 보기! 오케이했는데 <웃음> 형님은 오케이 한 30cm로 줄어야 돼한 <웃음> 모르. 아 그린...그린... 감을 그린. 모르겠네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필드가 더 쉬운 것 같은데 형 정말 가던데 생각했는데 어잘어다 아니다 언니도 네에서 올려놔 술는데나오 올렸는데 책일고 가볼까? 아니, 미리 당해봐 뒤에서 야! 물에서 올라간다 초대, 초대, 이거 올릴 어. 줄있아 이거 280까지 신나요? 야, 왜2 8 0오억하겠네 300을 취다 아... 0 0만이 300만이 300만이 3 0 0만야 네. 아, 0만이저0 0만이 300만이 300만이 3 0이아 잘 친가 이거 잘친 거지 원래 이 p 까지만 치면 잘친 거다. 오늘 많이 빼먹고 해요. 돼. 이잘안와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샷 나이스. 굿샷. 오, 잘 갔다. 잘 못해. 잘지뭐잘못네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치힘 빼고 치해잘 못해. 잘 못해. 잘못나잘 못해. 잘 못해. 잘 들어다들어다들어다좀더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아, 왼쪽 어. 나이스! <웃음> 어이구야! 살아나네! 근데 공이 빵빵 떠네, 이제. 아.. <웃음> 어, 이벤트 이벤톨이야? 이벤톨이요 트저 앞에 있거든 아.. 저기 있어도 될거에요 <웃음> 오른쪽 너무 너무 오른쪽 본다 딴.. 딴 찍어라 옳지 잘 찍었다 앞으로 다만 다만 잘 가네 아이구야 잘 친네 그림 앞에 완전 붙었어요? 네. 완전 앞 저 앞에, 저, 자.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림 파붓다. 그림 파붓다. 不是 l 我 multim을 화면 풀 가다 정말에 다긴 거 길고 포지않나 누리 한쪽 쪽이 처음부터 지금 마음 놓고 땡기라고요슈 맛있겠다. 뭐, 떴스리 여기는 앞에까지 1 5 0 m 더요150 150, 150. 150. 네, 음악 포함 150 1, 2, 2, 2, 1, 5, 0 고 yeah. 몇 번째. 어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두번 짧다, 번째. 짧다. 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이게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 번째. 두 번째. 이쪽 째람인데 굿셔 아이고야 니나한테말리다즈 내가 찾았다 ]하다. 아 너무 센데? 괜찮아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지금 파오아이 네, 방패기. 세요기방패막방 들어오는 샷. 방패기. 방패기. 가패기방네안방을 같은데. 기방패 추. 방 대고뿡크내오가 뭐 잡아라. 오케이오케이오케이 힘들어 오케 오케이 아네 내 아, 주머니. 네. 네. 주머니. 넣었어? 아니, 어, 붙였다. 아아 야, 오늘 어, 오늘 양파미래. 가도 돌아오니 다도 그니까 양파파스리. 양파미가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십니까? 양파인데 <웃음> 아. 어쨌든 파아 소리 안들었다 어, 파 어쨌든 파기때 양파는... 두번 기때 두번 기때만 맞추지 말고 좀 넣어보지 아까는 버디할뻔했는데캐린이 양파 나눠서 가져갈게요 네 여기 바 다음 한한 집중해서 보기 마고 보기 마저 오비. 왼쪽 그 오비. 양쪽 다 오비야. 핸드폰. 번도서 핸드폰이 핸이 핸드폰이 핸드이었드폰이 핸드폰이 펑크 치고 옆에 보고 치야 근데 왼쪽 펑크 보고 거 응. 나는 여기 치고 있어요 오른쪽만 해도 거 치면 오른쪽 작은 하고 추가하 도브유티 추가해 도브유티 없잖아 아니살자비는고 없는 걸로 아니 <목소리> 어, <목소리> 자꾸 정말 청을그리가 옆에서 다 시켰는데 내눈가 응. 아플라 나잘들어던데그 응, 응. 응. <웃음> 앞에 잔대에 아짱 돼. 잔대박지망겠어때 무슨. 어 하늘 찌르 보네 캐리미와 굳이 기억했던 다니 하늘 찌르라 이새끼야 사방 사방으로 으니까저 지금 담당 한분 주시면 돼요 지 앞에 야한1 8 0 정도 친인것 같은데 소리 1 5 0던데 소리 서울에는 한 150이던데 아, 예. 위로 간 그림만큼 앞으로 갔으면 말 같겠다 어 어. 어? 어, 모른다 이거 막창이다 막창 맥창. 한개더 쳐도 돼요? 네한개더 예. 쳐? 더, 더 쳐라 한개더 쳐야 돼요 니네 그냥 그, 그, 공, 한, 양쪽 주머니 두 개씩 넣어 <웃음> 어이, 빵카다, 이거. 됐다, 됐다. 어, 죽었다. 우와 딱짤히네응 앞에 개빨, 개때, 개빨 보고 응. 저거는 내꺼인거 같은데? 내가 저 연조식인데? 어 맞나? 맞지? 어내꺼어들갔나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공속좀 <웃음> 자세히 좀 보세요. 내가 가는데아이 아, 스크림 스크린용으로 맞추 아이소 푸셔 어, 우 잡혔다. 아이고. 나이스. 아, 다이다갔다 대파팅 죽었어요 형님 <웃음> 뒤로 내려가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죽읍다한번더 아, 진짜 아, 아, 스팟, 어, 자, 두번 더. 오케이. 바로, 자, 바로바로 치고 이후론 좀 빨리 빠질게요.